매주 토요, 토요일, 어, 밤 10시 30분, KBS 이방송에서, 어, 김신영 씨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그 제목이 빼고파요, 빼고파. 네. 우리는 배고프잖아요. 아니지. 배는배는안 고프지. 우린 배 불러네. 어, 우리는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 빼고파. 아, 어, 네. 제목 잘진것 같아요. 어, 그 배고파 라고 하는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배고픈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해라 네, 그리고 13년차 유지어터인 김신영과 다이어트에 지친 언니들이 함께하는 이제 좌충우돌 다이어트 도전기 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김신영씨가 본인의 살이 찌게 된 이유가 가난 때문이다 네, 그리고 어릴 때 어, 햄버거 반개로 이틀을 버틴 적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 죄송하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다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근데 이제 기사 내용으로 어, 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체크가 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그리고 앞으로 빼고파라고 어, 하는 프로그램을 어, 이 라방을 보시는 분 혹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빼고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꼭 봐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냥 단지 단순하게 어, 뭔가를 먹고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아, 저는 이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니지 아, 예능이죠 예능 네이 예능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은 다이어트의 트렌드를 아주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방송이 다 그렇습니다 KBS와 EBS를 제외하고는 협찬이 없는 프로그램이란 <웃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 빼고파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어떤 부분에서 협찬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 앞으로 어떻게 협찬이 나갈지 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협찬하고 관련돼서 네, 아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사실은 그쪽하고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좀 어, 많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앞으로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어,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어 그간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어떤 그런 특정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아니죠 제품들이 아니고 성분들이 있고 이런 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다이어트에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이어트를 늘 접근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금식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안 해봤어요? 몰라요 <웃음> 네, 금식은 어떻게 해라, 뭐 고구마를 먹어라, 뭐 무슨 황제 다이어트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살이 찌고 이런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간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제가 그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만의 원인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에 있다라고 하는 거이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의학 논문들을 체크를 해도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비만의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어, 과연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우리가 살찌는데 원인이 되었을까? 원인일까요? 라고 할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자, 반대. 자, 반대. 반대입니다. 어, 그게 반대가 되는 이유는 그 요인이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비만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분의 라이프 스타일 전부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다이어트는 100% 실패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올리 그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방송에서 어떤 성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동시간에 홈쇼핑에서 그 제품, 성분이 있는 그 제품들을 방송을 하고 있죠. 네, 우리의 지금의 현재 커머셜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네, 뭐, 그걸 저는 부정을 하거나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그런 제품들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어떤 분들께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된다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어, 그걸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정보가 많이 혼란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다시 가지고 오면 어, 지금 아 지금 라이브 방송은 음, 빼고파라고 하는 KBS 2 방송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그 방송에서 어, 앞으로 이제 다이어트의 트렌드가 바뀌기를 바란다 제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 각자 그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메모를 했는데 그뭐 각자의 다이어트 스토리들도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뭐 예를 들어서 고은아 씨 배우 배우시죠 저도 이분 그 나혼자 산단가 거기에 나오면서 보면 되게 살이 쪘다가 살이 빠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아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그 시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시즌 하고 비시즌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 비시즌에서 이제 활동기로 들어가는 그때에 정말 빼짝 말립니다 되게 열심히들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쉬는 동안에 다시 요요로 와서 불려 놓고 그리고 또 활동 전에 다시 빼고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죠. 물론 배우들하고 가수들하고는 사이에 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수들은 활동기하고 비활동기가 거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우들은 조금 다릅니다. 네, 뭐 스타급 배우들이면 자기가 일정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 그게 아닌 배우, 그렇지 않은 배우들은. 언제 어떤 배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몸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근데 고은아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흡입도 해봤습니다 소주 다이어트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운정 이라는 분은 안무가 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식습관이 많이 흐트러진 거 이거에 대한 그 비만이 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살이 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 김신영 씨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가난이날 살찌게 만들었어. 그니까, 판자촌에서 생활을 뭐 하셨다. 그 다음 햄버거 반개를, 어, 2일 동안 먹은 적도 있다. 그렇게 되면요. 폭식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저장 강박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 뭐, 용어, 용어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장 강박, 예. 아, 그리고 그, 또 유정, 그, 유, 작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네, 그, 군통령으로 떴던 브레이브걸스의 유정 씨는 이제, 유, 그, 아이돌로서 그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들도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시고요. 또 거기에, 어 유튜버 개구우먼이자 유튜버라고 하는 이제 김주현씨가 있거든요 이분이 일주워터 랍니다 일주워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일주워터가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웃음> 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본인이 실천하는 유튜브를 찍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 나머지 일주일은 먹방으로 가고 <웃음> 네 일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분은 아이유 다이어트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로 올리면서 음그유튜버 생활을 시작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여러가지 제한되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본인이 경험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다 라고 해서 보여주면서 그걸 딱 일주일 어, 진행을 하는 거를 보여준다 라고 해서 일주워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앞으로 저도 어, 이 방송을 좀 살펴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빼고파에서 김신영 씨가 그간의 자기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언니 어떻게 뺐어요? 어떻게 뺐어요?에 계속 집중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뺐습니까? 뭘까? 그 빼는 동안에 뭘 먹었습니까? 운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얼마나 빼셨습니까?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들을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신영 씨도 그런 다이어트들도 굉장히 수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해 보셨을 거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죠? 네, 저희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깨달음. 그래서 이 빼고파에서 하려고 하는 게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어,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운동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네, 목에서 쇠, 쇠맛 나는 운동을 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체중 측정을 하지 않겠다. 체중 측정을 하지 않겠다 체중 계 없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리고 맛없는 식단을 하지 않겠다 이세 가지입니다 운동하지 않겠다 맛없는 식단 하지 않겠다 체중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나요 그간에 우리가 하던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들을 전부 다 뒤집었습니다 네다 뒤집는 겁니다 어 근데 그니까 저는 이제 이, 이, 방송이 성공을 해서 정말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으면, 그니까 다이어트를하는 방법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의 트렌드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이어트는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이건 저, 저의 주장이죠. 아니, 저의, 저 저희 저희의 방식이죠. 네. 어, 저희가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음, 요요를 줄일까에 있거든요. 이, 저의 최대 의 고민은 요요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요를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음식 종류랑 다이어트랑 관계없다를 해드렸어요. 어떤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꼭그 음식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식사량이었어요. 그죠? 네.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다 빠졌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운동의 경우에도 그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운동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에서 효율이 가장 나쁜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는 충분히 다 돼요. 어, 대신 제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 측정입니다. 그 체중 측정은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체중을 어, 우리가 체중 보다 아, 체형과 체중이 있으면요 이게 두 가지가 연관이 되는데 순서가 항상 체중이 먼저 변합니다 체중 체형이 나중에 변하고요 그래서 체중 측정을 하는 방법을 아니면 자기 체중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보면요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반드시 놓칩니다 그래서 체중은 측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 체중 측정을 하지 마라. 혹은 많은 그런 뭐 전문가들도 체중 측정 하지 마십시오. 혹은 일주일 에한 번씩만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하는 이유는, 어, 체중계, 체중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체중 측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이유가 체중이 왜 변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체중 측정하지 마 라고 김진영 씨가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것은 어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체중이 왜 변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체중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의 모토 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부터 작년에도 아마 이런 쪽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어, 나고 오 있었어요. 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한의원들 중에서도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라고 하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질 제한 식단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거나 다 먹는 건 아니에요. 네 당질은 안 됩니다.라고 <웃음> 하죠. 어, 하지만 그간의 특정적인 어떤 금식이라든지 단식요법이라든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는 잘 안되고 체중관리는 잘 안되고 또 그렇게 해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요요는 너무 심하고 어그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이런 그 빼고파. 빼고파요. 네. 빼고파요에 어, 한번더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면은 그니까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네.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어 다, 살을 빼고 싶어라고 하면 뭘 바꿔야 되느냐면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어. 혹은 나는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면 나의 어떤 삶이 어,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 관리, 체중을 나는 관리를 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나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체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아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바꿔갈 거냐? 이 관점으로 들어가야 진정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요요 없이 유지 관리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맞게 다이어트에 대한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자 예를 들어서 자네 어, 지금 그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 어, 어릴 때의 가한 물론 이분은 이제 지금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신 상황인데요 그 어릴 때의 음식에 대한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정이 아니고요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혹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음식을 어 정말 지금 내가 내 몫을 확보하지 못하면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삶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 식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드시려고 하고요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야 된다고 라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어, 진정 이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는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다이어트를 해라 운동을 어떻게 해라 음식을 어떻게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일순간은 지킬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자기의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는 지도 몰라서 뺄 때는 뺐다가 요요는 대단히 심하게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 내서 하나 하나 하나 풀어 내 야그 이후에 요요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주일 다이어트 일주 워터 라고 하시는 그 김주현 씨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체중이 개, 물론 많이 줄이 셨대요그러니까그 유튜버 시작을 하실 때는 110kg 까지 나갔다가 지금은 한 90kg 까지 해서 그 유튜브 일주일씩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시는 걸 가지고 한 20kg을 줄였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아직까지 빼야 될 체중은 더 많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어, 일주일 다이어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아니, 물론 이제 이분은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주일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네, 그 이유가 어...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하거나 목표의식을 높이다가 보면요. 어, 그 일주일 이후 과정이 더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감량 후, 그러니까 그 일주일, 일주일 그러니까 감량하는 일주일과 어, 유지하는 일주일이 잘못 설정이 될 경우에는 감량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찌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실 때 는 반드시 2개월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그나마 이 상황들이 바뀌어 갑니다 네, 아자 어, 그리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다들 마찬가지 실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빼고파 네 오늘 오늘의 라방은 빼고파 홍보 방송입니다 <웃음> 네, 그 빼고파 라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다이어트 이야기를, 어, 간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니까 제가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께 제가 듣는 이야기들, 혹은 제가 그분들께 해드리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어, 그분들께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실패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만 안 되나 봐 하는 자존감 저하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방송들을 보시면서 어,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수도 없이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해 나가고 있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정말 나의 동지들, 나의 다이어트 동지들, 실패 동지들, 실패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어, 그런 것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네뭐 오늘은 제가 그냥 그 가볍게 갑자기 저희 지금 빠져라방은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빠, 그 빼고파라고 하는 방송을 보다가 아 이거는 정말 저희하고 스타일이 맞아요 음, 빼고파라고 하는 방송이 정말 저희하고 스타일이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 방송을 한번 꼭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다이어트 스토리를 보면서 어, 뭐 자기 위안을 삼으라는 게 아니고 어,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물론 많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아마 그 방송에 나오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분들이 바뀌어가는 게 인식이 바뀌는 것네 자기 인식, 자기의 어떤 내면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이 저는 이 방송에서 좀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고파라고 하는 방송에서 어, 하겠다고 하는 자, 세 가지 어, 목에서 정말 피를 토할 때까지 네. 어, 식물이 올라올 때까지 운동하는 거 하지 않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많이나아니다 죄송합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이음식은 살찐다 라고 하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저도 또 바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체중 측정을 안 하면서도 체중 관리를 할수 있다 저는 요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강박적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그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어, 그리고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만들어지기를 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도 그 충분히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잘하는 분들, 다이어트에 성공적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어, 그렇게 하니 꼭 어, 여러분들께서 좀 음, 바꿨으면 바꾸어 가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어, 어떤 그 결국은 어떤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때문에 어, 체중이 감량이 안 된다거나 혹은 살이 찐다거나 하는 그 내용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살찔 때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살이 만약에 많이 찌고 찌 쪘다면 살찔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다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고를 한번 정해 가보십시오. 제가 연초에도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법이라고 해서 어, 영상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어 내가 반드시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섯 가지를 적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두시라고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끊겠어 자 그것도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주전물를 먹는 걸 줄이겠다 음료 섭취를 줄이겠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자기 목표를 다섯 가지를 적으신 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를 어, 우선순위를 둬서 1번과 5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 3번, 4번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하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다이어트는 성공합니다 그게 작심삼일을 넘어서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식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내가 하던 대로만 해서는 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그 그 습관, 그 라이프스타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어, 노력으로 바꾸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을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꼭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러면서 또 어려운 점 있으면 저희한테로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빼고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일반인들의 다이어트 경험들이 조언으로 들어 작용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일반,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고 이 경험적, 그 자기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어, 원인과 결과를 판단을 하는 이 부분들이 어, 비전문가들이 나올 때 겪는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 물론 뭐 너무 또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 멘트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감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